이 콘텐츠는 온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예상대로 장기화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은 우크라이나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지요. 인간은 다 비슷비슷한 존재이고 선악이 공존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튜버 중에선 드물게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악플 세례를 걱정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조회수가 많... 물론 저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롭게 잘 지내기만 하던 무고한 우크라이나의 푸틴이 갑자기 미쳐서 2022년 2월 24일에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대뇌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그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게 손가락질 받던 나라였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이미 8년 전부터 전쟁상태에 돌입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내부 문제를 덮고자 러시아라고 하는 외부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생양이 되었지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영상에 올린 바가 있으니 더 이상의 러시아의 입장을 소개하자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네오나치들이 장악하였고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포함한 동부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인종 청소하려 들고 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나치의 위협에서 세계를 구한 전력이 있는 우리 러시아가 돈마스 지역의 인민들을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을 상대로 성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네오나치 우운는 전쟁의 정당성을 위해서 유럽인들의 악몽인 나치를 다시 소환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지요. 물론 실제로 네오나치 세력이 우크라이나 친정부의 용병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러시아군과 칠로반군 러시아 의용군도 네오나치 세력을 포함하고 있지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인 리처드 스펜서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네오나치들은 러시아가 유대인의 국제적 음모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푸틴은 네오나치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우습죠? 이처럼 이번 전쟁의 양상을 한마디로 규정할 순 없고 막연히 한 세력만 악마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진실이 맨 먼저 희생됩니다. 이런때 논쟁은 거짓말로 윽박지르는 자가 이기는 게 보통이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수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항구합니다. 서로에게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균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우크라이나든 어느 한쪽 편에 설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언론도 편파 보도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 우크라이나에 깊이 이입되었기 때문 같습니다. 왠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힘겹게 생존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역사와 비슷하다고. 아까 돈바스 지역은 이미 8년 전부터 전쟁 상태에 돌입했었다고 했지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유로마이단 사태후 이어진 발려정책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금지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계 지역은 강경하게 반발하며 분리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위대와 정부군 간의 수차례 충돌이 벌어졌고 있는 내전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했던 지역들 중 오데사나 하르키우 등 몇몇 곳은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군에게 진압되었지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강력히 항전을 계속했으며 2014년 5월 12일 정부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치러 분리독립을 가결하고 두 지역은 노브러시아 연방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통일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분리주의가 형성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돈바스의 몰락 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건국 초기만 봐도 돈바스는 이렇게 분리주의가 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결정하는 우크라이나 주민 투표에서 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주민들과 기타 소수민족들도 다 함께하는 우크라이나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키우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돈바스의 몰락을 가속화했는데 1993년께 이르자 돈바스 지역의 산업 생산은 거의 붕괴됐고 심할 경우 임금은 80%나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이 지역은 인류가 몰락한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할리우드 영화의 무대로 캐스팅될 정도였습니다. 이후부터 돈바스는 줄곧 자취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골적인 러시아계 주민 차별이 일어나면서 내전이 시작되고 8년이 넘게 이어지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함에 따라 칠로세력이러시아군의 합류해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게 강하게 감정입하며 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전쟁의 양상도 왠지 우리의 6.25 사변을 연상케 하고 있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제가 돈바스 지역은 종전 후 러시아로 편입돼야 한다는 얘기도 한국전쟁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명화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열련하신 고 이윤주 배우의 극중 비극이 있습니다. 국군의 수도 탈환 후에 벌어졌던 비극이지요. 이러한 비극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부역자 처단 말이지요. 작중 무대가 남한이어서 남한의 사인만 보여줬을 뿐. 모르긴 해도 북조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같은 상황에 같은 짓을 저지르고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으니까요.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이미 독립전쟁에 돌입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민간인 희생도 분명 일어났고요. 우크라이나 자국군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번 전쟁에도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언론에 우크라이나에서 부역자에 대한 야만적 복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6일에 나왔습니다. 서방 언론사인이 우크라이나의 행위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브루털 리벤지의 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현재의 실상은 어떨지 짐작이 충분합니다. 벌써부터 이런 실정인데 만일 이 전쟁이 서방측의 승리로 돌아가 러시아가 돈바스나 크림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예측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부역자 처단이란 명목의 피해 보복이지요. 어쩌면 제노사이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전쟁기간도 훨씬 짧았고 더구나 수천년 한민족으로 살았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민족 다른 언어 거기에 외세에 대한 보복심리까지 더해진다면 종전후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홀로는 입을 닫겠지요. 우리가 그동안 돈바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처럼요 예측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 예멘에 대해서는 모두들 침묵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근본은 영토가 아닌 인민에게 있습니다 돈바스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건 과거 돈바스 인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이길 원해서였지 돈바스가 우크라이나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의 영토만을 원하고 그곳 인민들을 원하지 않는 거라면 그곳이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민에겐 국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혁명의 근본정신이며 천부인권으로 간주된 기본권이고요. 돈바스의 인민들이 저렇게 격렬히 우크라이나의 국민으로 납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돈바스의 인민들을 배제해왔던 이상 돈바스는 러시아로 가든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하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큰 비극을 막는 길이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전부터 지속된 전쟁의 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푸틴에게 일말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 조금 망설어진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마찬가지로 김일성에게도 면죄부를 줄 수가 있어서 더 그렇지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논리는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를 비롯한 좌파 지식인들에게 강강이 나오던 의견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이어진 여순반란 사건 등 조선반도는 이미 6.25 이전부터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적화통일이 안된 것이 천만다행인 우리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내용이지요. 아무튼 우크라이나 지역의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하루빨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